아이 왔어요 아, 싸 아, 맞춰서 하고만 요 어? 이 스텐 한거예요? 네 어... 폭이 <웃음> <웃음> 없는데 제일 중요한 카타니 여기 아... 호락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없는데 보드게임막 이렇게 가득 가득. 어제 첫 수업했는데 어? 그거 건물씨 자리를 가득하여 저 밀었어요 지금 애들이라도 가리키는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고. 아 그래요? 어. 아무튼 누가 그렇게 저했할수 아. 없다. 다음 뭐 전시 계획은? 계획은 없죠. 음. 제 작업보다 보면 어. 느끼거든요. 어? 봉에 차오르는 그 순간을. 어, 아 이제 잘될 수밖에 없는데. 아, 잘,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만. 잘될 수밖에 없는 이미지다. 다리를 떨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이 추워가지고 어? 추워요 지금? <웃음> 지금 더워 죽겠구만 <웃음> 잘 온다고 왜요? 커피 한잔 하고 가실래 <웃음> 핸드들이 브라질로 먹을게요 깜짝이 주문해줘 <웃음> <lawyers> 아 m 아 o t sure. 라 m 너 o t s 로 r e I'm not 옷이 r e I'm not sure. I'm not s u 습니 i not i n 이게 팔 팔이 여섯 개인 사람도 넣을 수 있을 정도 넉넉한 주머니 하나, 둘, 차키어 이거 홈엔드 선물 받았어요 근데 홈엔 흔적이 어. 많아시 몰라 아 근데 다른 점이 있다 이 옷에 어디 주머니에 는지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약간 좀 고민입니다 근데 뭐 당분간 안 그릴 것 같아요 비전 작업이? 예. 네. 어, 지금 작업은 재밌어가지고 융 작업이 약간 뭔가 산업 디자인 느낌 있죠. 그런... 어, 그 매체를 정할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되게 플랫 플랫하잖아요. 제가 플랫한 디자인에 맞게 뭔가 계속 찾고 있고. 그 사물 떠올리면 그걸 그냥 그대로 일러스트 로 따기도 하고. 아 근데 하면 할수록 아, 이게 점점 무너져가고. 점점 화면 이미지 가 많아지고. 엄청나게 플랫한데 이제 어떻게든 얘가 저거. 이 양강 같은 것도 주려고 하고. 이아다이 있고요. 아... 뭐 이제 반대편은 참 많은 클라. 이곳은 마산 시립 박물관. 네. 네. 네. 네. 네. 네 오. 3년 작가가 전시비까지 지불하면이 훈훈한 광경. 몇번공개사거든요 할 때마다 여주 여기 참여한 작가인데 하고 들어오는거좀 그래가지고 아, 이집 있네요. 그래도 예, <웃음> 네, 들어가라요. 음. 여기 레벨이라는 재밌어요. 레벨, 어떤 데 여기 여기로 네.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저기로 네.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여기 들어갔다가 저 위로도 갈수 있고 야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공간 네. 자체가 약간 언덕 빼기에 있어서.. 그거 알죠? 이 언덕 빼기는 1층이랑 지하 개념이 되게 모호해져요. 어, 그리고 보면 저희 바위 있잖아요. 음. 이게 원래는 음. 건물 두개가 연계되려고 했는데요. 근데 저 타니까 알고 있어 가지고 못 타고 이제 나왔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전이상하다알수 있는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어, 가시죠, 가시죠. 가세요. 좀. 작업이 제가 생각하면 맨 여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작업의 완성이에요 또 어? 안에 사람이 전체를 받는데 네 받았으니까 뭐 본인 전식이나 여전히 좋다 또 아쉽다 아다못 걸어가지고 완벽하게 안된것 같아가지고 그게 또 아쉽고 약간 좀 가능성을 보는 전시라야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더할수 있겠구나 원래 별생각 없었거든요 문신에 대해서 작품은 많이 봤는데 그렇게 딱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점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걸 좀느껴든지더라고요 작업하는 태도도 그렇고 작업도 그렇고, 이런 거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무심 유수한 이반다아좀 다양한? 애들은. 이 말을 뭐. 삼켜야겠다. 그래. 그런 자세가 중가하다이발을안 <웃음> 해야겠다. 어. 이게 다 기록에 남는다. 큰일 났다. 아니, 대물 작업 고볼 어, 오케이 고, 그래도 문신에서 하는 사람인데 만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방상안의 작가를 찾아서 크시원이번지 신용카드를 입장주시 자, 배고세요 어우, 복잡해 개인값이 비쌉니다. 오리 부자라고? 대머리에 다 물어볼게요. 아, 어딨어? 응. 형준이가 오리가 많고요. 오리 고기. 같이 구워 먹을 까해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가스보네인데 가야겠죠. 로켓. 집! 집! 현 김태현, 여기 개머리의 작업실입니다. 어, 빵빵 촬영한, 촬영한 날이야? 네. 회사 시부리. 수저, 어. 수저를 챙겨야 돼. 로켓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진짜 로켓 가도 되겠다. 로켓 먹어, 아빠. 형, 로켓에서 먹자. 아, 우리 집에 펌, 펌이야. 예능이다. 예, 찍을 때보다 되일 싫지, 근데. 더 싫어. <놀람> 원래 어, 영상 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음. 갑자기 얘기하면 돼 이거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스? 아니 그거 흰색깔인데 익 시원해지는 삼각형이잖아요 어, 아, 아... 아이스 브이커 어! 그리고 비슷한 거 있었는데 저 그거 새거 있었거든요 <웃음> 없어 지금 <웃음> 다모어가지고끝지도 <먹어서 지금. 웃음> 뭐. <웃음> 않았는데 어렸을 때 어느 좀한 개씩 먹더니 막 자고서 올 때마다 한 개씩 먹다가 다 먹으면 다먹 이건 공공제인데 공공제 응.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거 공공제 응. 어. 표정 세척하시네 <목소리가> 왜 사랑의 기약이죠? <귀하긴죠? 목소리가> 음. 작품 기약 테마에 사랑이 있었나 봐요. 아니, 사랑을 해전을 한 거죠, 뭐, 그 큐리트 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서 기획전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하이 H.I. w h 이 t 개인개 3개. 3개? 3네3어아개점개 좋네요 오맞아3때 3개. 3개. 3개. 그래 나도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근데 이건 얼마나 음. 데 이거? 탈리아 자전거는 다이탈리아지 밖에 빼자 그 우리는... 이거 꼬리는... 꼬리는 딴거 같은데? 아 이거 며칠 오 가야된 거 아이가? 며칠 오고 가야되거이거 소주 소주 박이지 여기서안 되겠는데? 네. 바람 부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리 고기를 해동해야겠지? 이거, 이거 먼저 볶을까 그러면? 그럼 그러니까. 자아 어, 근데 여기 먹기가 되게 좋다 응. 원래 여기가 슈퍼였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이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막 맥주 마시고 그랬거든요 원래 여기 그게 있었어요 파라솔이랑 맥주 마시는데 응. 여기가 나루터 마트라고 <웃음> 아. 어? 일단 좀더 드실 거야? 그래아 음. 맛있다 이 우리, 우리, 우리 카메라 기사님도. 어, 좋아요, 좋아 응. 너무 익숙한 거 아니야? 드실 거예요? 아음에는닭 삼겹살 먹자. 뭐, 어, 뭐 사러 가는데? 맥주. 맥주? 다시 소주 같지 않나? 안 아, 됐나? 맥주, 소주? 아니. 빨리 말해라. 먹어 말아라.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 응. 이거 나는 판산수 마실게. <웃음> 판산수요 응. 어. 판니 맥주 먹을 거. 나 귀다 먹을게. 야, 그러면은, 그냥 맥주 한두 대만 사고 나네. 어. 女아게ムかあ 아. そ 이거 ん다そうなんあ 알아란 느낌이잖아요. 알아서다. 예. 대로에 있는 공간, 대로 공간. <웃음> 맞네. 진짜 화 한데? 맛이어요 아이 소맥 한잔 하는데. 아 이치 빡빡빡빡 뭐지라칸파넬라이드델라요 아이가? 아 이거지 빰빰빰아 시끄러워서 안들리네렌즈레 내래? 네, 아니 뭐.. 진짜 네. 짜렀어모 근데 네, 되게 어, 독특하니까 들어오 만하다 찾아봐야겠다오셔 올리고 아, 싶을 아. 데요시죠네 치우까 다거 네. 어, 이거 준 이까도 자거 d o n